안녕하세요 쇼 당일 아침이 밝았네요 아... 실려요? 머리 무었 아, 쇼때문에 한달 정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일단 마지막으로 브릴리 탄수화물 컷이라는 제품인데, 밥 먹으면서도 탄수화물 흡수하는데 해준다고 해서 먹는 건데,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도 오랜만에 시원한 데 다이어트 중 까지 먹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. 끝나고 한 번에 2 0 알쯤 먹으라 그러던데 어리오데 씹어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음, 저는 그냥 물로 마시있습니다 냄새도 뭐 약간의 콩냄새 같은 거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뿅 이제 헤어 메이커를을 갖고 오겠습니다 지금같이 구질구질한 모습에서 변신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쇼 시작합니다 옥가 라이브로 가고 있습니다